제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끼거든요. 근데 이 제낄 때 잘못 제끼면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타이어 넣었어요. 타이어 넣고요. 이거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그냥 제끼면 자 보세요. 자 보세요. 자 찝혔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가 강하게 찝혀 있어요. 자. 보여드릴게요. 손을 떼서 를안 이렇게 찝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 부분이 딱 찝히면 이 부분이 찝히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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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튜브가 어떻게 되는지,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열어보면, 이렇게 열어보면, 자, 어디 볼까? 자, 이렇게. 자, 여기 보시나요? 꼭 뱀이 딱온 것처럼, 땅, 땅, 두 개가 났어요. 이렇게. 짠, 짠. 요렇게꼭 노빵고 눈처럼 이렇게 튜브가 땅 하고 터졌죠. 이게 스네이크바이트를 만드는 원인이에요. 타이어랩을 잘못 쓴 상황에서 이 상처가 100% 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타이어를 이제 뭐 마사지를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한데 타이어 레버를 쓸때 진짜 막 억지로, 억지로 이거 확 잡아 넣고 감아서 돌리지 마시고 최대한 요, 요 끝에, 끝에 내 손가락이 있다 생각하고 요 걸리는 가면서 탁 걸릴 때탁 요렇게 탁 넣으면 딱 들어가요. 와, 너무 쉽다. 그죠? 와... 절대로 타이어 레버를 힘껏 꺾어서 튜브를 파손시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.